이놈의 치그치그 탁셀 개 싫어 하지만 배워야지 배워야지 하고 맨날 마음만, 마음만, 마음만 먹고 계셨다 네. 그렇다면 그냥 이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어느 순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나 자신 어. 파이팅 엑셀 왕초보 탈출 바로 눈앞입니다 기본함수 10가지 정복하기 지 바로 따라하세요 고고고 자 여기 가상의 지점 매출 분석표를 제가 만들어뒀는데요 이 연습 파일의 다운로드는 더보기란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곳의 빈칸들을 모두 함수를 이용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어볼 함수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카운터 함수 자 가장 처음으로 여기 있는 영업지점들이 모두 몇 개인지 카운터 함수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결과 값을 나타낼 셀을 더블 클릭해주시고요. 그 뒤에는 항상 이코를 먼저 써줄게요. 그뒤 함수 이름인 카운터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괄호를 꼭 열어줄 건데요. 그다음 이 괄호 안에 개수를 세고 싶은 셀의 범위를 입력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 셀인 B4부터 독도 셀인 B13까지의 범위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B4 콜론 B13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 어때요? 쉽죠? 근데 사실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괄호를 연 상태에 서울부터 독도까지 그냥 쭉 드래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범위가 채워지거든요 더 간단하죠? 이어서 두 번째 특정 조건의 셀들 개수만 세워주는 함수 count if 다음엔 직영 점만몇 개인지 세워주는 함수를 알아볼게요 이 경우 아까 count 함수랑 비슷한 count if 함수를 쓸 거랍니다 똑같이 equal count if 괄호까지 써주시고요 c4, c o c13 쉼표, 큰 따옴표, 직영 큰 따옴표, 괄호 닫고 이렇게 써주실 건데요 이 뜻이 뭐냐면요 c4부터 c13 범위 안에서 직영이라고 써있는 셀만 총몇 개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되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짠 자동으로 직영점 개수만 알려준답니다 쉽죠? 세 번째 범위의 값들을 모두 더해주는 함수 sum. 이번엔 전체 지점들의 연매출이 총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콜 sum 쓰고요. 가로 열고 연매출 세들의 범위를 쭉 드래그해줍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하면 짠 이렇게 다 더해준답니다. 초간단. 네 번째 특정 조건의 값들만 더해주는 함수 sum if. 이번엔 직영점들의 연매출만 더해보도록 할게요. 이콜 sum if 쓰고 가로 열고 함수가 직영점들만 골라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 C4부터 C13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신표 쓰고 직영이라고 써줄게요 이 뜻이 뭐냐면 C4부터 C13까지의 범위 중 직영만 골라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해줄 값들은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연매출 범위인 D4부터 D13까지 입력해주면 된답니다 즉 C4부터 C13까지의 범위 중 직영만 골라내서 더해주세요 더할 값들은 D4부터 D13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면 끝 약간 복잡해졌지만 여전히 쉽죠? 다섯 번째, 값들의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 에버리지. 자, 이번엔 전체 지점들의 연매출 평균이 얼마인지 계산해볼게요. 이콜 에버리지 쓰고 괄호 열고 연매출 셀들의 범인 위 D4부터 D13까지 넣어주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면 완성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함수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특정 조건의 값들만 평균내주는 함수 에버리지 이프. 이번엔 직영점들만 연매출 평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AverageIf 괄로 열고 C4부터 C13 쉼표 지경 쉼표 D4부터 D1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배운 s i f 함수랑 구조가 똑같죠 즉 C4부터 C13까지의 범위 중 지경만 골라내서 평균 내주세요 평균 낼 값들은 D4부터 D13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면 완성입니다 괜찮죠? 일곱 번째 최대값을 찾아주는 함수 max. 이번엔 연매출 중에 최대값을 찾아볼게요 최대값은 m a x 를 이용합니다 이 랭 써주시고요. 바로 열고 연매출 값들의 범위인 D4부터 D13까지 입력 후 괄호 닫고 엔터 누르면 자동으로 최대 값을 찾아준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최소 값을 찾아주는 함수 m i n 을 이용해볼까요? 얘도 똑같습니다. 바로 열고 역시 연매출 범위를 안에 입력해주면 최소 값을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줍니다. 순쉽게 완성! 아홉 번째 값들의 순위를 매겨주는 함수 랭크 이번엔 각 지점들의 연매출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 랭크 입력하고 괄로 열고 서울지 점의 연매출인 D4의 값이 전체에서 몇 위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뜻으로 D4를 먼저 써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D4만 쓰면 어느 값들이랑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라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그 비교할 값들을 써줄 거예요. 비교할 값들은 당연히 D4부터 D13까지겠죠? 근데 이 범위는 변하지 않는 절대값이어야 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값 형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러가 붙은 모양이 됩니다. 마지막 칸에는 내림차순으로 값을 표기할 거면 0 오름차순으로 표기할 거면 1을 써줍니다. 저희는 내림차순으로 표기할 거니까 0을 써줄게요. 바로 닫고 엔터 하면은 순이 매기기 완성. 즉 정리하자면 D4가 전체에서 몇위인지 알려주세요. 비교할 전체 값들은 D4부터 D13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표기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 셀들도 마저 채워야겠죠? 셀의 우측 하단 모서리에 커서를 갖다 대면 십자가 모양이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더블클릭을 하면 아래칸들도 자동으로 함수가 적용된답니다. 편리하죠? 자 대망의 마지막 함수입니다. if. if. 수 함수를 이용하면 각 지점들이 특정 조건을 달성했는지 혹은 못했는지 자동으로 알수 있게 해주는데요. 저희는 연매출이 만원 이상이면 목표 달성, 그렇지 않으면 미달성으로 표기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이퀄 if 쓰고 가로 열고 조건 먼저 써줄게요. 조건이 연매출 만원 이상이었죠. 이 경우에는 D4 왼쪽 꺽쇠 이퀄 숫자 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칸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켰을 시 나타낼 값을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 을 써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칸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나타낼 값을 써줄 건데요. 그러니 미달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판단을 해준답니다. 정리하자면 서울 지점 연매출인 D4가 만원 이상일 시 목표 달성으로 표기 그렇지 않으면 미달성으로 표기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 칸은 더블클릭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if 함수 완성입니다. 어떠신가요? 알고보니 다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나 간단하지만 이 함수들의 응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하답니다 이제 엑셀 왕초보 탈출하고 광명 찾을시다 무료 구독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